이제 문제를 푸실 때 함수처럼 푸셔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본 요금은 여기에 있는 필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if 함수라고 있죠 if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if 라고 쓰고 나서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습니다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 거 앞에 이름이 있으면 이거는 함수로 인식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보니까 기본 요금 이라고 쓰시고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았기 때문에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기본 요금에다가 더하기를 넣어 주셔야 되죠 이제 엔터를 쳐 주시면 기본 요금 앞뒤로 대괄호가 생성이 되면서 필드로 인식이 됩니다 이제 테이블 보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저장을 위해서 예를 해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